40분인데 아직도 엄청 어두워요, 이렇게. 아, 어제 편집하다가 1시 40분에 잠이 들었는데 친구가 5시 40분에 깨우는 바람에 잠을 3시간밖에 못 잤네요. 아, 욕 같다. 네, 여기는 이제 오호리 공원이고요. 오호리가 이제 구덩이? 뭐 그런 뜻인가봐요. 구멍을 파놔서 성을 지켰다. 뭐, 그렇, 그렇겠죠? 하긴.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몰라요. 자세하게는 잘 모르고, 안에는 성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만들어 놓은 오호리 공원입니다. 어,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. 그죠? 이 로드 자전거가 이쪽에 다, 그 자전거를 세우는 받침대가 없어요. 받침대가 없게 나오더라고요. 전 아주 옛날에 중학교 때 타보고 안 타서. 중학교 때 자전거를 누가 훔쳐간 이후로 자전거를 탄 적이 거의 없거든요. 여행을 가기 위해 이 자전거 한 대를 샀고요. 그래서 지금 자전거가 뭐 등급이 클라리스니 소란니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샀어요.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자전거는. 다 똑같은 그냥 자전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때 제가 중학교 때, 중학교 때 탔던 자전거랑 이 자전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20만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20만원 정도 좀더 비싼 모델인데 저는 솔직히 그냥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3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이런 자전거를 타본 게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10만원 20만원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전거를 선택을 하실 때 저처럼 이런 저가용 자전거를 사실거라면 은뭐 10만원짜리 자전거나 아니 20만원짜리나 30만원짜리 40만원짜리 뭐 아무 상관없을것 같아요 그냥 자기 주머니 사정에 맞게 구매를 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TV에서 그렇게 태풍 분다고 난리를 쳤는데 하늘이 이렇게 푸릅니다 자전거 여행이라고 자전거만 타는 여행은 아니고요 대도시에 도착을 하면 그 도시에 숙소를 잡고 머무르면서 영광도 하고 이제 하루나 길게 잡으면 이틀 정도 도시 명소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고, 보고 다니는 그런 여행을 하려고 해요. 너무 자전거만 탈 거면 투정줄 같겠죠? 어 괜히 일본으로 와가지고 자전거만 계속 타다가 가는 거는 살짝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3 0 일짜리 긴 여행으로 잡은 거고요. 아따가 아따가 그래서 이 후쿠오카도 오늘 도착을 했지만 오늘이랑 이제 5시에 숙소 예약을 하고 그 숙소에서 잔 다음에 그 다음날 내일이죠 내일도 이제 내일은 관광을 하고 내일모레 출발을 하는데 목표는 기타큐슈까지예요 기타큐슈까지 하루 안에 가는 게 목표고요 글쎄요 잘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도착을 못 한다면은 이틀이 지나면 제가 텐트를 깔고 노숙을 할 확률이 엄청 높겠죠 제가 있는 숙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부킹닷컴을 이용해서 숙소 예약을 했고요. 숙소 예약을 할때 그냥 보미토리면서 가장 싼 게스트하우스를 고른 거예요. 일단 예약을 하고 봤죠. 예약을 하고선 보니까 어 구글에 이제 저는 구글에 마킹을 다 해놓거든요. 여행지에 가면은 이제 마킹할 때그 그 게스트하우스에 이제 평 같은 거 보니까 약 혐안 같은 게 있다고 적혀있더라고요 혐안이라서 어, 너무 좀 그랬다 싸가지가 없었다 어, 그런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게, 그 체크인도 아직 안 했고 우선은 여기 있는 집만 맡겨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잠깐 집 맡길 때그 조금의 얘기를 해봤는데 혐안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약간 게으른 어, 차가운 그런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차가운 성격 같기도 해요. 그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볼때 약간 혐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. 제가 봤을 땐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. 우선 가가지고 체크인을 할때 저한테 대한 태도를 보고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. 유튜브라는 영상을 찍을 때, 저도 아직도 이 카메라를 잘못 보겠어요. 눈을 잘못마주추겠어요 이거를. 이쪽엔 이미 아무도 없는데, 카메라 하나만 두고선 저 혼자 말을 하는 거잖아요? 어, 이게 처음 하게 되면은 상당히, 상당히 쪽팔려요. 그래서 저는 그짐 싸는 영상을 찍을 때도, 저 혼자 카메라 켜놓고선 짐을 이렇게 어질러 놨는데, 어, 제대로 카메라를 보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. 영상을 틀어놓고 저 혼자 말을 한다는 게, 약간 좀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, 어, 제방 바로 앞 방이 이제 안 방인데 부모님이 쓰시는 방이에요. 방에 저 혼자 있는데 말을 샬라샬라한다 지금도 창피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. 어, 조금 더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좀더 쉬운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 사람들은 일본인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. 그렇다고 제가 욕할 건 아니지만 어, 이 차이가 조금 큰것 같긴 해요. 제가 느끼기에. 아 물론 시선 같은 게 느껴지고 그런 건 있는데 어, 뭔가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런 걸좀더 말할 수 있는 어, 저쪽에서 지금 제초을 하고 있어서 어, 소리 약간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바람도 약간 불고 해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결론은 돈 많이 벌어놔도 나중에 나이 먹고 누가 자전거 타고 30일 동안 포쿠오카에서 도쿄까지 가겠어요 안 그래요? 지금밖에 할수 없는 일이에요. 저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나중에는 못할 일, 지금밖에 못할 일. 지금 이 순간에 간직할? 뭐 그런? 뭐 요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. 유튜브 찍는 것도. 결국은 이렇게 여행 오는 거를 선택을 했고, 제 이렇게 왔죠. 제가 남들이 뭐라고 하던간에 내못는 거를 선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경도 볼수 있는 거 아니까. 아직 하루밖에 안 됐어요. 아니 하루도 안 됐죠. 아직 몇 시간밖에 안 됐어요. 5시 반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. 필요 없고. 오늘이 첫째 날이고 앞으로 30일 정도가 남았어요 앞으로 30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